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정구입니다 아마 9 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모두 한번쯤은 즐겨봤을 바람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서비스 중인 그래픽 mmorpg로 기네스북에 오른 게임인 만큼 이 시대에 바람의 나라를 즐겨보지 않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면 간첩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들에게는 추억의 게임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바람의 나라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인 바람의 나라 연 제가 직접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게임 자체는 기존의 바람의 나라가 아무래도 1997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픽 또 크게 공을 들일 필요도 없고 단순한 바람의 나라 자체를 제작하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만큼 게임의 세부적인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을거란 기대감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향수가 묻어나오는 그래픽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커스터마이징부터 한때 이거 하나 가지고 엄청 친구들과 논쟁을 펼쳤던 현무 백호 청룡 주작도 선택할 수 있고 캐릭터들의 디자인은 어딘가 정감이 가긴 하지만 시대 흐름에 맞게 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대머리도 넣어놨고 이쁜 눈도 이거저거 많다고 군요. 커스터마이징야 그렇다치고 게임플레이로 넘어가게 되면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자동사냥으로 게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와서 할 이야기지만은 자동사냥 자동진행 가지고 게임을 까는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조작이 어려운 모바일 환경의 특수성에 맞추다보니 자동사냥이 거의 필수적일 수밖에 없죠 양산용 양산용 하지만 막상 자동사냥이 없는 게임들 아무도 안하고 솔직히 모바일로 이거 조작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바람의 나라 또한 자동사냥 자동진행 자체로 깔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리 역같다곤 하지만 하나의 시대흐름으로 받아들이려구요 이걸 일일이 까면 세상에 안깔 게임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야기가 옆으로 새어 나갔는데 이제 자동사냥 자동진능은 접어두고 살펴보면 전투방식 자체는 매우 심플한 편입니다 일단 저는 주술사를 플레이하는데 cbt기준 타게임처럼 스킬에 뭐 바르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룸박아서 스킬 강화시키고 그런 부가적인 복잡한 시스템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으며 대부분의 스킬 성장방식이 단순히 돈을 주고 레벨업을 하는 방식이어서 크게 신경쓸 필요없이 레벨업만 시켜주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게임 후반에 돌입하게 되면 배워둔 스킬들이 많아져서 하나의 슬롯에 모든 스킬들을 집어넣을 수 없어 스킬들의 효율을 맞춰서 하나의 슬롯에 적절하게 스킬을 집어넣어놔 야 수월한 방식의 전투가 가능했고 에서는 스킬들의 사용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서 자동사냥이지만 여러가지 좋은 효율의 스킬트리를 찾아서 등록해야 하는 차별점을 두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투방식 자체는 나름 노력을 하였으나 전투 자체는 정말 손봐야할 곳이 너무나도 많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퀘스트 진행은 기존의 바람의 나라처럼 어느 굴에 가서 몬스터들을 잡고 레벨업을 하여 다음 굴로 이동하여 계속 사냥을 하는 개당식 방식이었으며 모바일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사슴굴 곰굴 돼지굴 등등 다양한 굴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 퀘스트는 특출난게 없는 어느 구로에서 몇마리 잡기 탑 수색해보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게임이 후반부가 되어서도 퀘스트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기만 하고 몬스터들도 적으면 10명에서 많으면 50마리씩 잡으라는 퀘스트를 내어주다보니 사실상 게임의 진행이 퀘스트를 쭉 진행하다가 일정한 많은 몬스터를 잡아야 할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그냥 자동사냥 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금세 지루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기획자가 실수라 도 했는지 퀘스트 동선을 따라가면서 적절한 레벨의 몬스터와 전투를 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몬스터들의 피통을 무식하게 늘려놔서 스킬을 쏟아부어야 겨우 한마리를 잡을까 말까한 수준이고 덕분에 자동사냥 을 돌리면서 한번 퀘스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드는 물약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다보니 퀘스트 보상으로 획득하는 물약으론 사냥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사냥을 지속하거나 강화를 실패하게 되면 아이템의 내구도들도 점점 줄어 들게 되는데 보통 게임 같으면 편의성을 위해 이를 원격으로 해결 하게 해주지만 일일이 npc들에게 직접 걸어가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수리가 가능하게 하여 억지로 게임을 늘려놓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타게임처럼 자동사냥보다 수동사냥이 월등히 많은 보상을 챙겨가는 식이라든지 자동사냥에 부가적인 수동의 보상을 추가해야지 자동사냥에 구멍을 내놓고 이걸 수동으로 채워넣으려는 생각은 참 그나마 이제 질길거린 던전 레이드 시스템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동사냥만 켜놓는다고 해결되는 던전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수동 이동 을 해줘야 던전이 진행이 가능하고 맵의 특정 블럭에 계속해서 적들의 공격이 떨어지거나 확실히 딜레이가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공격을 하는 보스 패턴 등등 충분히 자동사냥도 가능하지만 수동의 조작도 어느정도 필요하다는걸 보여주었으며 던전의 보상도 성장에 큰 도움을 줄 만큼 상당히 큰 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던전의 보스를 잡고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던전전형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어서 레이드 콘텐츠는 목적 동기보상이 확실한 잘 짜여진 콘텐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조합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인데 바람의 나라 연에서는 아이템의 획득 경로가 퀘스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재료 아이템을 수집하여 만드는 조합을 통한 획득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 강화 부적이라든지 아이템을 획득하고 싶다면 하위 재료를 모아 조합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상위 아이템이나 전설급 아이템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조합을 시작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획득이 가능하다던지 조합에 슬롯이 부족하면 조합이 불가능한다던지 하여 자잘자잘한 부분에서 유로아이템 사용을 유도하는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패치 시스템과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 환수 시스템은 수호형 변신형 탑승형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캐릭터에게 다양한 버프나 편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환수는 당연하겠지만 뽑기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으며 하위 환수들을 모아 상위 환수를 확률적으로 획득 할수 있는데 초반에는 크게 체감이 되진 않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해질 환수들을 생각해본다면 밸런스적으로 상 상당히 예민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노력에 의한 확정 획득이 아니라 확률에 의한 랜덤 획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아마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모바일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 강화는 1강부터 실패가 가능하며 실패시 일정 확률로 아이템의 내구도가 떨어지는 다소 박한 강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템의 가짓수가 적은 대신에 아이템의 등급에 따라 최대 강화 수치가 나눠지며 최대 강화를 달성한 경우엔 돌파를 통해 의 상위등급으로 아이템을 강화시킬수도 있어서 랜덤으로 획득하는 상위 아이템의 의존도보다는 강화에 좀더 의존도를 높여 강화를 통해서 스펙의 한계점을 높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화를 하는데 같은 부속적인 아이템들로 확률을 높인다거나 하는 장난을 많이 쳐놔서 본격적으로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과금 유도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아이템의 강화수치에 따라 어떤 아이템을 장착하여야 좀더 좋은 효율을 낼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장비 도감시스템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앞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장비의 강화도와 쓰임새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서 강화와 아이템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줄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 보면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c 2등인걸 감안해서 많은 양보를 해보자면 나쁘진 많은 않았던 게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게임의 오리지널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 그렇게 망치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결국 컨텐츠를 어떻게 짜느냐가 게임의 수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bt에서는 즐길 수 없었던 거래소 시스템도 직접적으로 즐겨봐야 알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숨겨놓은 컨텐츠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게임 자체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쓸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과금 방식이 어떤 모델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게임의 이미지와 흥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bt에서도 시간 단축이나 슬롯 개방 같은 거볼수 있었지만 이제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뭐 단순히 자동사냥 들어갔다고 똥개미라고 까는 건 이제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CBT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유독 채팅창에 정신병자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빠르게 제재해 주실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